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올리브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올리브 타프나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올리브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간단하고요빵 위에 올려 드시면 빵 도둑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리브가 필요한데요 저는 블랙 그린 올리브를 같이 사용했어요 올리브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 타프나드에서타프나드 라는 뜻이 케이퍼 라는 프랑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케이퍼는 마트에 가시면 피클처럼 절여진 이런 케이퍼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재료는 올리브오일 그리고 저는 좀 독특하게 크러쉬드 페퍼를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 건데요 그 다음 레몬과 마늘 이렇게 재료가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재료들을 잘게 다져 줄 건데요 올리브 부터 물기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에 받쳐서 수분을 먼저 빼줍니다 그다음 올리브는 잘게 잘게 다져 주시면 돼요 저는 블랙과 그린 올리브를 같이 사용했더니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다음은 케이퍼와 마늘을 또 잘게 다져줍니다 케이퍼는 한 10알 정도 다져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도 잘게 다져 주고요 모든 재료가 완성되었다면 작은 볼에 올리브, 케이퍼, 마늘을 잘 섞어줍니다 살짝 드레싱을 만들어 줄 건데요 레몬 반개의 즙을 꽉꽉 짜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올리브오일 2스푼 그다음 크러쉬드 페퍼를 넣어 줍니다 그다음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믹스 해 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요즘 이 메뉴를 아침에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즐겨 먹고 있어요. 아침 에만들기도 너무 간단하고요. 또 저녁이나 주말에는 여유있게 레드와인과 함께 드셔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메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 향이 가득한 그러나 매콤해서 정말 매력 있었던 에스닉키친의 올리브 타프나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 끼로 또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